가정에 사금이 가득 차 있는 꿈 복권 로또 당첨 꿈 거스름돈을 주머니가 넘치도록 받은 꿈 복권 당첨 퇴임을 하는 꿈 취직시험, 진급, 당선거 당첨, 사업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거나 운세의 전망을 뜻하기도 한다 경마를 구경하는 꿈부통산 투기, 증권 등의 일과 관련되거나 각종 경매나 복권에 당첨 되고 좋은 친구나 파트너가 생기게 된 경마장에서 경마를 보는 꿈 좋은 친구나 파트너가 생기고 각종 경매나 복귀에 당첨될 꿈. 경찰서로부터 호출장을 받은 꿈. 당첨이 되거나 어떤 일에 대한 통보를 받게 될징처 고슬을 만지작거리며 노는 꿈. 뜻밖의 재물이 생기고 당첨 등 행운을 암시하지만 이를 경솔히 처리하면 다은 일이 허사가 될 수도 있다. 금운이 그 도금된 시계를 빌리거나 나누어주는 꿈. 금. 눈이 도금된 시계를 빌리거나 나누어 주는 꿈을 꾸게 되면 도금된 시계를 빌려 차면 뜻밖의 횡재수가 있거나 복권에 당첨될 길몽이다. 금두겁이 금송아지 등을 얻는 꿈. 금두겁이 금송아지 등을 얻으면 태몽이라면 부귀공명할 자손을 얻게 된다. 복권에 당첨된다. 금두겁이나 금송아지를 보는 꿈. 금두겁이나 금송아지를 보는 꿈을 꾸게 되면 복권에 당첨되는 등 뜻밖의 거금을 가지게 되거나 부귀영화를 누릴 훌륭한 인물을 낳게 된다. 금빛 나는 동전을 죽는 꿈. 복권 로또 당첨 꿈. 금으로 만든 도장 다섯 개를 얻은 꿈. 부귀공명할 자손을 두거나 복권에 당첨 또는 직장에서 승진이 있음. 금으로 만든 두꺼비 송아지 등을 얻는 꿈. 태몽일 경우에는 부귀공명할 자손을 얻게 된다 또는 복권에 당첨된다. 금팔찌 죽는 꿈. 복권 로또 당첨 꿈. 길가에서 황금을 죽는 꿈. 복권 로또 당첨 꿈. 꿈솟사오르는 둥근 달을 잡으러 달려가는 꿈. 복권 로또 당첨 꿈 낚시를 할때 수많은 복어대를 잡는 꿈 복권에 당첨되어 뜻하지 않던 많은 돈을 얻게 되거나 행재수가 생겨 재물을 쌓게 됩니다. 남자 새 쌍둥이를 낳는 것을 본꿈 복권 로또 당첨 꿈 다른 사람의 돈다발을 하나든 받는 꿈 복권 당첨 대추나무에 푸대추알이 열려있는 꿈 복권에 당첨되는 등 돈과 재물이 생기거나 공모 음모에 뽑힘 대통령에게 명함 두 장을 받는 꿈 복권 로또 당첨 꿈 대통령이 주는 명함을 받은 사람의 꿈그 사람이 복권의 1등으로 당첨되기도 했다. 자신이 기다리던 명성을 얻게 된다. 동굴 속에서 어떤 짐승을 잡는 꿈 복권에 당첨되거나 수험생은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여 합격될 수 있다. 동굴의 샘물이 솟아나는 꿈 주택 복권의 1등으로 당첨이 될수 있는 길몽이다. 돼지 잡는 꿈 돼지꿈하면 재물을 얻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상당수의 많은 복권 당첨자가 돼지 꿈을 꾸게 되지요. 돼지 젖는 꿈 역시 많은 좋은 돼지 꿈 중에 하나입니다. 이 꿈을 꾸고 난 뒤에 이권을 획득하는 등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돼지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복권 로또 당첨 꿈 돼지우리에 불이 붙어 돼지가 타죽은 꿈 돼지우리에 불이 붙어 돼지가 타죽은 꿈은 만일 돼지가 죽지 않았다면 1등에 당첨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돼지가 불에 타 죽었어도 복권에 의한 행제를 할 꿈이다. 돼지우리에서 걸음을 치려다 큰 돼지와 싸워 이긴 꿈. 복권에 당첨될 것을 예시한 꿈이다. 땅에서 돌을 주워보니 황금으로 변해 빛나는 꿈. 복권에 당첨되거나 눈먼 돈이 들어옴. 무지개가 자기 집으로 뻗어있는 꿈. 복권 로또 당첨 꿈. 밭에서 호미지를 하다가 황금덩이를 캐낸 꿈. 밭에서 호미지를 하다가 황금덩이를 캐낸 꿈은 귀인의 도움으로 고위직 인사로 임명되거나 보금의 유산을 상속받을 징조이다. 혹은 투기나 투자에서 큰 이득을 볼 조짐으로써 복권 당첨이나 증권투자로 뜻밖의 재물을 얻게 된다. 백금이나 황금시계를 팔뚝에 차는 꿈. 복권 로또 당첨 꿈. 뱀에게 물려 고통을 당하다가 그 자리에서 독을 짜내는 꿈. 예상하지 못했던 복권에 당첨되어 많은 돈을 받게 되거나 큰 사회사업을 성취시킨다. 계약을맺는 꿈. 벼락을 맞는 꿈을 꾸게 되면 복권에 당첨된 듯이 뜻하지 않은 행제를 하거나 출세, 성공을 하게 된다. 변소의 똥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꿈. 뜻밖의 재물을 얻거나 행제할 수 있으니 기다려보라. 복권에 당첨될 확률도 높다고 한다. 보물찾기를 하지만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꿈. 보물찾기를 하지만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면 취직, 진급, 시험, 당첨 등에서 탈락하게 된다. 부업 아래로 물이 흘러가는 꿈. 장처 행제할 재수 꿈이 된다. 복권이나 기타 그밖에 추첨에서 당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수 있다. 비행기가 공중에서 기관총을 썼는데 그 탐피를 주운 꿈. 지상에 발표한 작품을 수집하거나 복권, 경품권 등에 당첨될 가능성이 있다. 사람을 죽이는 꿈. 복권 로또 당첨 꿈. 산신령을 본 꿈과 산에서 불이 활월 타는 것을 본 꿈. 복권 로또 당첨 꿈. 상대방이 기관총을 겨누고 있는 곳을 피해가는 꿈. 난관을 극복하거나 반대로 자신의 일이 어떤 기관에서 당선 또는 당첨되지 않는다 서류나 물건을 가지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꿈 공동으로 합작 투자하여 자산을 불리게 된다 증거 투자 동업 당첨 등이 있다 3마리의 돼지가 교대로 교미를 하는 꿈 3마리의 돼지가 교대로 교미를 하는 꿈은 세장의복권을 사라 적어도 그중한 장은 당첨될 확률이 있다 소량의 조개껍데기가 수백 개의 자갈 더미로 보이는 꿈 소량의 조개껍데기가 수백 개의 자갈다미로 보이는 꿈을 꾸게 되면 복권에 당첨되는 행제를 하거나 몇 개의 소재로 많은 글을 쓰게 될 것이다. 수십 마리의 돼지가 우리 속에서 서로 싸우는 꿈. 수십 마리 돼지가 우리 속에서 서로 싸우는 꿈은 여러 장의 복권을 사라. 당첨금은 적으나 여러 장이 당첨될 것. 앞마당에 분홍색 돼지들이 떼를 지어 꿀꿀거리는 꿈. 1억 원의 당첨.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꿈. 복권 로또 당첨 꿈. 용에게 잡아먹히거나 피투성이가 되는 꿈. 복콘 로또 당첨 꿈. 용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꿈. 복콘 로또 당첨 꿈. 우리에서 굉장히 큰 여러 마리의 돼지와 새끼 돼지들이 몰려나와 길을 막는 꿈. 뜻하지 않은 행제를 한다. 경품에 당첨이 되거나 복권에 당첨이 되어 큰 재물을 소유하게 된다. 작은 시냇물이 큰 강으로 변하는 꿈. 복콘 로또 당첨 꿈. 적은 양의 조개껍질이 수백 배의 자갈 더미로 변하는 꿈. 적은 양의 조개껍질이 수백배의 자갈 더미로 변하면 복권에 당첨되거나 몇 개의 작품 소재로 장문의 글을 쓰게 된다. 전투기가 발포한 기관총의탄피를죽는 꿈. 지상에 발표한 작품을 수집하거나 채권, 복권 현상물, 경품권 등에 당첨될 가능성이 있다. 집에 금잔디가 소복한 꿈. 복권 로또 당첨 꿈. 집에 불이 붙어 활활 타고 있는데 어미돼지가 새끼 돼지를 거느리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꿈. 다섯 장 이상의 복권을 사라. 그 복권이 줄줄이 당첨될 것이다. 채로 많은 물고기를 모두 잡는 꿈 채로 많은 물고기를 모두 잡는 꿈을 꾸게 되면 뜻밖의 횡재를 하거나 복권에 당첨되는 등 좋은 성과가 있을 암시다. 큰 돼지가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꿈 복권 로또 당첨 꿈 트럭 카드 곡식이나 동물 상품을 싣고 집으로 돌아오는 꿈 복권이나 경품에 당첨되는 등 횡재 수가 있음 트럭에 있는 짐을 하차하는 꿈횡재를 암시하며 복권이나 경품에 당첨이 되어 막대한 재물이 생길 것입니다. 험한 길을 혼자 걷거나 호랑이와 싸우는 꿈. 복권 로또 당첨 꿈. 헬기를 타고 있는데 헬기가 폭발해 죽는 꿈. 복권 당첨될 꿈. 호출장 영장 등을 경찰이 보내는 꿈. 호출장 영장 등을 경찰이 보내면 당첨 취직 체포 입원 등의 통지서가 온다. 8월 타는 불기를 잡으려고 물을 끼얹었는데 그래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꿈. 화를 타는 불길을 잡으려고 물을 끼얹었는데 그래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꿈은 복권을 소유하라. 직접 복권을 사지 말고 누구에겐가 시켜서 복권을 구입해야 한다. 그러면 당첨의 공산이 크다. 복권 사면 좋은 꿈의 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